오늘의 주인공은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존재, 구미호입니다. 구미호는 인지도가 높고 창작물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호랑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메망량이 백호, 흑호, 창귀 등으로 아주 많은 것처럼 여우와 관련된 이메망량 또한 구미호뿐만 아니라 흰여우, 수호신여우 등그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 중에서 꼬리가 아홉인 여우가 등장하는 설화나 민담만 해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영상 한두 개만으로 소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여우 요괴 중에서도 꼬리가 아홉인 구미호. 그 중에서도 사람을 홀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는 사악한 구미호만을 다루고 그 구미호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정도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미호가 등장하는 전우치전 같은 다른 이야기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구미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구미호는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 요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래 산 동물인 만큼 당연히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대개 사람, 특히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졌죠. 그래서 이야기 속 구미호들은 대부분 이 능력으로 남성을 유혹한 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런 구미호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등장하는 요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중국에도 구미호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구미호가 다뤄진 가장 오래된 이야기부터가 중국의 산해경이고요. 일본의 회본 삼국 요부전이라는 책에서도 구미호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전 세계 창작물에 구미호가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구미호가 동아시아 삼국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니 구미호를 모티브로 삼은 캐릭터를 만들면 세 나라 모두에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미호 이야기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구미호 이야기는 대체로 비슷한 반면 우리나라에 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미호 이야기는 이두 나라와는 다르거든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구미호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100명의 간을 빼먹어 인간이 되려 하는 구미호 이야기를 떠올리는 분들도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고 100일이 지나면 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 구미호 이야기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그게 아니라면 100명의 서당 학생과 입맞춤을 해 승천하고 싶어하는 구미호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마지막 이야기, 즉 입맞춤으로 승천을 노리는 이야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구미호들은 대부분 사람으로 변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는 인간이 되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로맨틱한 구미호도 있죠. 반면 일본과 중국의 이야기 속 구미호는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두 나라의 구미호는 활동 무대부터 다르거든요. 이들의 이야기는 대개 민가가 아닌 궁궐에서 전개됩니다. 우리나라 구미호가 민가에서 평범한 백성들을 홀린다면 중국과 일본의 구미호는 미모를 이용해 한나라의 왕을 홀리죠. 그래서 중일의 구미호와 우리나라의 구미호는 사건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구미호의 경우 아무리 심해도 그 피해가 한 마을을 벗어나지 않지만 일본과 중국의 구미호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키거나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구미호가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거나 심지어는 멸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편 이들은 원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구미호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이유가 특별히 없거나 천개로 올라가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한국의 구미호는 대개 인간이 되고 싶어서 사고를 치죠. 사람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악한 마음으로 왕을 홀려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중국과 일본의 구미호와 인간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우리나라의 구미호. 이 둘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의 구미호가 훨씬 온순하고 때로는 로맨틱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조금은 씁쓸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점점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 존재했던 귀신들의 지위가 낮아지거나 사악한 존재로 변했다는 건 이미 많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구미호도 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여우는 신령한 동물이자 사람들을 지켜주는 신수로 인식된 적도 많았어요. 그러나 조선시대에 접어들고 구미호 이야기가 퍼지면서 구미호는 요사스럽고 급이 낮은 요괴 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악하고 급 낮은 존재가 한나라의 조정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이야기를 조선은 원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구미호가 변신하는 대상이 주로 여성이었다는 점도 유교사상이 지배적인 조선시대에는 그리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진짜 여성은 아니지만 여성의 모습을 한 요괴가 한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는 유교사상이 만연했던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겠죠. 앞에서 이야기했듯 우리나라의 구미호 이야기는 일본, 중국과는 조금 다른 편이지만 구미호라는 존재 자체는 중국에서 먼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이한힘을 가진 그냥 여우 이야기라면 몰라도 꼬리 9개 달린 여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파된 게 맞죠. 그런데 그 중국에서 하는 이야기라는게 조금 특이합니다. 앞에서도 언급된 산해경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청구의 산에는 생김새가 여우와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꼬리가 9개이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낸다. 단순히 구미호를 소개하는 평범한 설명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청구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부르던 호칙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절은 알고 보면 한국의 산에는 여우와 같은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꼬리가 아홉 개이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중국은 구미호가 자기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즉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나라의 문헌에는 구미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언급이 되어 있는 문헌들도 모두 조선 때 이후에나 지어진 것들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미호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옆나라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구미호가 있다고 말하는 상황은 조금 신기하네요. 어쨌든 구미호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명해졌고 또 동시에 나쁜 요괴로도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요괴인 구미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구미호는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까요? 의휘라는 의서는 구미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래된 거울을 제시합니다. 오래되어 신이한 기운을 가진 거울로 구미호를 비추면 구미호를 움직일 수 없게 하거나 도망가게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깊은 산속을 지날 때 오래된 거울을 들고 다니면 구미호뿐 아니라 범과 표범마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구미호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구미호에게 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만약 구미호에게 이미 홀려 병에 걸려버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동의보감과 의림차료에는 이런 사람을 위한 치료약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우리도 원한다면 바로 만들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죠.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알려진 귀저 누나 벽도건 외에도 인삼이나 당귀 같은 한약재 12가지에 금박 20편을 더하고 이들을 가루내어 술에 탄뒤 풀과 반죽해 환을 만들어 금박으로그 환을 감싸면 치료약이 완성됩니다 이 치료약을 자기 전에 목향탕이라는 약과 함께 먹으면 구미호에게 홀린 것을 치료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구미호에게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과연 약을 먹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약을 먹으면 구미호에게 홀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는 합니다 상작물에서의 구미호는 대개 남성을 홀리는 요사스럽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표현되지만 과거에는 의외로 구미호를 남성에 빗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 후기 개혁정치로 잘 알려진 승려 신돈이 있죠. 신돈은 승려임에도 개혁정치를 펼친 인물이지만 말기에는 호색한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신돈은 이성을 홀려 정기를 빼앗는 구미호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여겨졌고 결국 구미호 내지는 늙은 여우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렇게 신돈처럼 권력이 있는 남성 유력자가 알고 보니 구미호였다는 이야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소설이나 만화에서 남자 구미호들도 심심찮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성 구미호는 신선한 캐릭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조사하면서 구미호와 서양의 목마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양 판타지물에서 인큐버스가 맡았던 역할을 동양 판타지에서는 구미호가 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미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구미호와 사악한 여우요괴는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의 여러 이야기에서 혼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여우 이야기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